녹화해가지고 또 공유도 해드려야 되니까. 언제였죠 이때가, 이때가, 화살표로, 어, 이때. 요때가 며칠이었지? 제 15일? 2018년 12월, 2018년 12월 15일. 맞나? 그랬던 것 같아요. 2018년도. 그때 최저점 찍었던 게 350, 356만 2천 원이었네요. 그러다 시간 지난 거는? 안녕하세요. 대략, 대략적으로 이때부터 한반년 정도 지났습니다. 6개월. 그죠? 188일 어, 188일 동안 엄청 올랐네 188일 동안 해볼까 취급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현재 최고점 찍은 것까지 보면 226% 올랐습니다 원화론 226% 그러니까 여기 356만 원을 갖고 있었으면은 지몇 배가 된 거요 어, 아이고 188일 동안 참 많이 올랐 올랐군요. 지금 현재 가격들은 그래서 어, 중요했던 가격들을 좀 라인으로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455만원, 여기 455만 2천원, 문자열 검정색 이렇게 해서 오른쪽 윗부분에다가 이렇게 하고 455만 2천원 이렇게요. 짠짠. 이때 중요했던 라인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때 돌파한 거는 3월달에, 4월 1일에 쭉 올라오고, 3월달에 이미 한번 신화는 주긴 줬어요. 이거 올라갔을 때. 이봉에서. 프리미엄 이때 이제 기억으로는 한국에 한국 차트만, 원화 차트만 여기가 이렇게 올라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원화 차트가 뚫고 다른 데는 못 뚫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프리미엄이 이 당시에도 있어가지고, 그뭐 지금 지난 얘기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때 455만원을 뚫고 그 다음에 만원절 만원절 다음 날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때 470만원이었던 게 최고점 580만원까지 한 번에 막 올라,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당시에도 조정 자체가 이렇게 러닝 플랫 형태로 조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끝이, 첫 번째 A 파동보다, A, 파, A 파동보다, A잖아요, 여기가? 그죠? 여기가 B고, 여기 B란 말이에요. 근데 C가 A보다 도더 위에서 끝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죠? 이렇게.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진행되고, A, B, C,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고선, 5파동이 쫙 확장이 된 걸로 지금 볼수 있어요. 내부 파동이. 그러니까, 파동을 좀 보면, 여기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1, 2, 여기서 3, 여기서 3, 4. 그 다음, 5. 여기일 수도 있어. 여기일 수도 있고. 그뭐 그건 이제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 여기 여기로 얘기를 많이 하죠. 여기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에서 와서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삼파동이 어, 이렇게 끝난 것이다라고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삼파동 그래서 여기서 1, 2, 3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고 4 오. 저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 요, 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똑같이. 그리고 좀 하나 더큰 거겠죠? 색깔을 좀 구별을 하자. 검색으로. 이게 되죠? 무슨 말인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또바가 진행되고 있다. 이거예요. 파라블릭 곡선이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곡선 자체는, 파라블릭 곡선 자체는 한번 곡선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여기서부터 이제, 확장됐죠? 이렇게 이미 곡선은 어 아예 깨지는 않았네 곡선을 선형해서 깨지 않고 좀 유지중이에요 대략 유지중이야 여기서 깨졌으면 깨지는건데 안깨졌어요 <웃음> 이렇게 됐다.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이렇게, 비사이 진행이 됐습니다. 러닝 플랫으로. 4파동 자체가. 4파동이 계속 러닝 플랫 형태로 진행이 되, 돼서, 그러면은, 지금 발생되는 5파, 5파의 목표는, 보통, 5파동의 목표는, 음, 여기 이제 3파동이라고 하고, 4가 여기서 끝난 거면, 지금 요, 망 이제 진행되는 게, 이제, 5웨이브잖아요? 5웨이브는 1파동에 피보나치 비율, 확장 비율을 좀 따르는 경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엘리트 파동에서. 피보나치의 익스텐션 레벨, 확장 비율. 그래서 보통은 삼파동이, 얼마 정도 확장이, 삼파동이 어떻게 진행이 된 거냐면,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한번 할수 있겠죠? 여기서 이걸로 해야지 좀잘할수 있지. 여기서, 아이고, 여기서 1, 여기 1이 시작이 요만큼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3, 여기서 시작된 3파동 그러면 이거가 잠깐만, 배경 끄고 빨간색으로 다 표시하고 가격 지워, 퍼센트로 해줘 그리고 추세 끄고 안에 대들리 이런 작은 비율들은 지워, 1도 지워 그래서 그랬을 그때 423% 더 넘어서 음, 한 500% 정도 461.8% 500%, 500%, 500% 정도까지도 3파등이 굉장히 연장돼서 확장된 거라고 할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쫙, 이렇게. 확장됐죠. 1, 3, 이렇게 된거예 2. 이게 옆으로 이렇게 2파등이 진행되고, 이렇게 2파동이 진행되 이렇게 된 건데, 그럼 5파동은 목표를, 요 길이로 좀 재기로 할 거니까, 음, 요 길이를 백이잖아요 이만큼이 100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기준으로, 좀, 마음에 안 든다. 배경껏. 검정색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리게 에휴, 없애. 이렇게. 이렇게. <웃음> 그럼 같은 툴로 한번 재볼게요. 재볼게요. 자석. 켜놓고. 정확하게. 여기서 시작돼서. 이만큼 길이를 기준으로. 그죠? 어디 4가 여기서, 여기서 시작됐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5가 여기서부터 시작됐죠? 5 그렇게 보면 우리가 주목할 가격대는 여기 확장된 여기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봤을 때첫 번째로 161.8%는 넘고 있습니다 161.8%는 넘고 있고, 그게 110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1100만원 정도 됐고, 선들 처음에 시작할 때그 검, 빨, 파란색 선들, 중요한 선들이라고 했었잖아요. 보자. 그러면 업비트에서는 진짜 파란색 선들이 어떻게 됐었는지. 보니까, 이때, 2018년도 2월 달에, 더블탑 만들었었어요. 여기 최저점. 2월 6일 날로 기억하는데, 우선 한 번에 올라가서, 만불이상 찍은 다음에 더블탑 근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 좀펌페이좀 있었어요 이 당시 글로벌 거래소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여기 여기, 여기 이만큼 안 올라갔었는데 한국거만 차트만 이렇게 돼 있더라고 원화 차트만 그죠 역하시죠 그래 가지고 어찌됐든 더블 더블탑의 목선 지지받았던 가격선 지지받던 가격선 그리고 내려가서 뿔베 풀베, 풀베 했죠 쓸까? 쓸까? 아예 여기다 이렇게 풀백 풀백 했어요. 풀백 했던 가격을 했던 가격을 2018년 5월달에도 넘지 못했었고 넘지 못했었고 그게 천만원 천팔십만원 그 다음에 지금 천팔십만원이 어, 보면 여기서 5월 30일 날, 이번, 지난달, 30일 날도 못 넘었었고, 580만원. 중요 가격이지, 그러니까. 그죠? 이런 가격들을 넘는 거를 주목해 봐야 돼요. 이날, 오, 6월 16일 날, 도전. 했다가, 한번 실패. 근데 가능성을 보여줬죠. 그래서 그 다음날, 6월 17일 날, 넘었어요. 이렇게. 오서그 가격을 넘고 테스트 트로베 테스트 지지 받았습니다. 사야 돼, 샀어야 돼. 6월 18일 날안 샀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 샀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제가 브리핑을 계속 그 브리핑을 했던 겁니다. 사실 그 브리핑 채널에 그래서 지금 한 7% 정도 올랐습니다. 그 이후에 캔들의 크기가 계속 커지고 있는 거에 주목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가격은 이 점선 가격은 또 보자. 이건 역사적으로 무슨 가격이었는지 점선 가격은 일봉상 업비트에서 언제냐면 여기 1월 16일 날 최저점 그리고 1월 26일 날 열흘 뒤에 또 최저점 만들었었고요. 2월 18일 날 올라갈 때테스트했더니 캔들의 레인지 범위, 여기 아이씨, 야. 기 색깔을 좀, 이렇게 바꿀까? 요 범위에요. 요 범위에요. 그래서, 얘를 좀 옆으로 이렇게 땡겨놓으면, 그 가격대가 1200, 1200만원, 1270만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 매물이 이렇게 많아. 지지를 굉장히 오래 받았었어요, 이 당시에. 2018년 1월 달에 안 내려오려고 버텼던 가격이다. 이건 좀 이상해. 야 너는, 너, 얘는 좀 이상해. 한국만이래. 미국 애들 미국애들 차트는 아니래요. 한국 애들 차트만이래요. 원화 차트만. 이거 없어, 미국 애들은. 이렇게 <웃음> 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무시해버려요. 일단 무시하고 더 중요한 가격은 1,275만원이에요. 우정님, 1,400, 1,500만원이 아니라 1,275만원부터 일단 넘어야 돼요. 알았지? 1,400, 1,500만 원갈 거라고 했는데 일단 1,275만 원이 더 중요해. 더 중요한 가격이에요. 원화에선. 그래서 지금 현재 봤을 때요 가격선 점선이 여기다가 검정색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오른쪽에 이게 얼마냐면 1,154만 3천 원이 지금이야. 지금이에요. 그죠? 이게 지금이에요. 지금입니다. 다시, 옆으로 가자. 이, 요거 요, 요선. 요, 요선. 요선. 잘 봐요. 요거. 띠리디리디띠띠 가면, 여기 넘었어요. 요거. 넘었다는 게 중요해요. 천, 천, 팔십만원. 넘었습니다. 그리고 요 캔들. 요기, 바닥 저점. 보통 이런 거는 저항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진짜 강한 거는 진짜 그, 얘가 비트코인이 고점 그 찍으려면 여기가 메이저예요, 이거.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 이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여기, 여기. 12, 1275만원. 여기 넘어야 돼. 전 여기 넘으면요, 어찌됐든지 간에 고점 그 다시 간다고 보거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여기, 이 가격이, 어, 아, 여기, 뭐야, 이거. 아이 이상해. 이걸 보자. 아 김치 프리미엄 너무해 너무 너무 했어 그죠 기준 이거잖아요 여기잖아 이게 맞지 여기 여기 여기 여기단 말이야 여기 여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넘고 있다고요 넘었다고 넘었어 거기를 아니지 거기를 넘어야 된다는 거죠 <웃음> 그게 달러로는 어, 얼마입니까? 만, 천 만천, 만천오십 그 정도 되거든요. 이 가격이 고점에서부터 한, 절, 한 사, 절반 정도 되는 가격선 될걸? 이렇게 보면 절반 정도 될건데 딱 절반 가운데요. 가운데요. 그죠? 가운데입니다. 여기를 넘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가격이 원화로 좀 체크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달러로 투자 안 하고 원화로 하니까. 그 가격이, 1275만원. 1275만원. 기억하자. 1275만원. 졸라 중요하다. 오른쪽. 1275...만원. 졸라 중요해. 요길 넘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그 아까 전에 봤던 여기 부분 음, 넘는다가 아니라 넘어야 된다기 때문에 1200만 원 정도부터는 좀 열심히 좀팔 생각하십시오. 일단은 파는 걸로 생각하자고. 1200만 원부터는 매도로 생각해요. 매도로 생각하자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번에 못 넘는다에 한표걸겠습니다 이번에는 못 넘는다에 한표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면 조정파동이 이게, 이거를, 이거를 1로 본 거예요. 계속 얘기,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걸 일로 보는 거예요. 1. 저는 이걸 일로 보는 거기 때문에 한 61.8% 정도까지는 다시 회귀할 것 같아요. 리트레스먼트를할것 같아. 그 한번 여기 도달했다고 보자. 61.8%면 700만원 정도 돼요. 그럼 여기야. 여기. 그러니까 50, 50% 절반 수준인 800만원부터 700만원 여기 어중간에 900만원은 어중간에 만약에 내려오면 여기 이가격선 여기 이거 말안 해도 알죠? 어떻게 해야 될지? 말안 해도 알지 여기서 여기,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근데 내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라 봐요 그래서 반등은 다 나와 이런 데서 반등 나올 거고 이렇게 반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ABC 파동이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그냥 이렇게 빠지지 않고 쭉 이렇게 길게 빠지겠지? 여기 이것처럼 이거 확대해놓은 것처럼 보면 될것 같아. 여기요. 여기를 여기 확대해놓은 거를 저 위에다 붙여놓으면 될것 같아. 이 어떻게 됐지?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얘가 일가 이제 이로갈 거고, <웃음> 여기서 이제 여기를 넘으려고 이제 이렇게. 그러는 파동이 1, 소파동 1,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기처럼. 여기서 크게. 그러면은, 당연히 고점 넘는 거지 뭐. 이제 만, 어? 1275만원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고점 넘는데 매년. 매년 정도까지는 봐야 돼요. 반년 이상 봐야지. 반 년, 반년 달려왔습니다. 1파동이 지금 반년 달려왔어요, 반 년. 6개월, 188일, 한 190일 정도, 200일 안짝으로 지금 진행이 된것 같, 될것 같은데. 그럼 조종파동은 내려가는 건 올라가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되면 더길 길게 되죠. 이렇게, 어, 파라블릭 복서 이렇게. 추세가 강화되면 내려가는 건, 이, 여기는 빨리 내려가. 근데 여기는 천천히 내려가. 차트는 보통 그렇게 되거든요. <목소리> 이거 볼까? 비슷한차트는 한번 얼마 전에 올라 올랐던 요 한번 매틱이라는 차트 한번 볼게요. 무슨 말이 이렇게 쫙 올라가고 한 번에 떨어질 때는 급하게 떨어져. 그리고 기술적 반등 이게 B 파동, A B 파동. 그다음에 C 파동은 이렇게 줄줄 줄줄 줄줄 줄줄 셉니다. X 또 그죠? 또 줄줄 줄줄 또세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여기서는 높아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 좀 지겨운 장이 조금 이제 좀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는 재미, 재미 봤으니까 반년 동안 아무튼 1,270만원 1,275만원 그거 좀 주목해 보자 얘기하려고 우선 켰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해요. 여기 계신 분들 저는 이래. 제 생각은 그래요. 액시아는 <웃음> 그렇다. 액시아 생각은 그렇다. 어? 한한이 여기 가격 한 900만 원 초반 정도 되면 여기 사야지 여기서도 한번 반등 한번 노력하면 사봐야 돼요 사 보고 그리고 올라가면 고점 전에 털고 진행되더라도 어, 플랫 플랫이나 아니면 지그재그나 플랫 한이 정도까지 올라갔다 내려갈 것 같은데 이런 이런 데까지 이렇게 여기서 한번 사보고 진짜로 열심히 사야 되는 건 800만 원 앞자리 7되면 열심히 사야 될것 같아요. 7되면. 음. 오케이, 오케이. 잘 보내시고 녹화, 녹화해가지고선 브리핑에 다시 올릴 테니까 잘 놓친 거 있으면 보십시오. 알았어. 네. 끊어요.